자칭 아니면 타칭 지금 최고의 배틀마스터로 꼽힌 게유명이 선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어, 워워로드 입장에서는 렐라 계속 켜지면서잘 든든하게 버텨줘야 되고요 푸신! 닉스 각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훈서를 약간 몰았는데요 지금? 훈서를 그냥 빠졌고 네 지금도 보시면 훈서 선수가 어 일단은 갈패를 못 잡고 있는 게 결국에 지금 이 뜻도 같던 선수에게 딜이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요! 어렵죠? 아 때릴 것186 때문에 원래도 네, 네, 186참잘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보호막 때문에 아직까지 훈서 선수가 딜 재미를 본게 아니에요. 이거 파우르 뻥, 파우르 뻥. 뛰기 위한 각성기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플랑. 버텨야죠, 버텨야죠. 근데 체력이 금방 깎였습니다기기 네, 원치 내가. 자, 지금 예, 홀리나이트 이 동호 선수의 각성기 타이밍이 괜찮았죠, 좋았죠? 덕분에 어, 시작은 실버 풍태인 좋았던 걸로 보여졌는데 야 지금 결과는.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나왔고 그리고 아 둘을 잡아냅니다 안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가또가 또가 이러면 3대3까지는 가거든요 이 체력 기존으로 네. 보면 갈때 가더라도 상대 체력 최대한 빼놓겠다 이런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홀리나이트 끄는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홀리나이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체력으로 뭐 보호받으면서 어, 어느정도 상대 체력을 뺄수 있었기 때문에 아, 대박은 어, 어쨌든 화조강립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그랩으로 땡기고 뭐 이런 모습들이 서로 간에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네. 발리마지가 굉장히 좋긴 한데 악마와 잠실했어요. 지금 악마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타이밍에 일단은 한번 훈서 선수에게 빈틈 허용 안 돼요. 네. 특히 고어블리딩 같은 거 맞으면 아우 앞뒤에 들어갑니다. 아 디스트럭션. 아 버텼는데 그 다음이 문제네요. 못 뭐, 버팁니다. 악마 상태 워낙 강했습니다. 네. 이건 만으로도 사실 요운동 입장에서는 기분 좋네요. 와 이거 지금. 현은수 네. 선수 지금 길 제대로 넣었고 박성기가 일단 뭐 빠지게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로는 사실 또또같뚜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재미를 봤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살아나가는 데좀 의미를 뒀는데 예 결국에 잡혔어요. 훈서의 대모이박성까지 예예 몰아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서 버티면서 지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시간이 요리. 얼마 없어서 자, 13초 이 정도면 은 네, 그냥 어, 흩어지면서 드리블할 생각도 해야죠. 아 이거 아덴 얼마나 있나요. 써너너가한 훈서까지는 끌었어요. 훈서 잡아야 돼. 훈서 훈서한테 훈서. 훈서. 네. 훈서가 근데 훈서가 기를 굉장히 많이 넣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이 요맹이 선수가 이 진영을 좀 붕괴를 시켜주면서 그 그러니까 초반에는 후서 선수가 힘들었다니까요. 네. 그데그 부분을 요맹이 선수가 풀어주면서 같이 살아난 거죠. 아, 이거, 어, 트로피를 이제 두고서 이제 집에 두면 그냥, 그냥 항상 예 뿌듯합니다. 아 진짜요? 어, 있죠. 아, 아, 아, 네, 아 많지는 있구나. 않고요, 네네. 아까도 워로드가 장만이 데미지를 입었다는 라 지표를 봤기 때문에 심내 선수를 계속해서 공략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권을 공략권을... 아, 세게 들어왔는데요? 바로, 네. 바로. 와, 와 아, 이거 지금 초반부터 심내 선수 네, 공격하겠다는 아, 생각이죠? 이동이 각성기 두 개를 버린 것처럼 되려면 심내가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빠진 타이밍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18차, 18차. 18차. 18차. 찍었고. 교맹이 잡으면. 그 안에서, 그렇죠. 나무, 어허, 심내를 밟고 갔 또 율법으로 좀 잡아낸 그런 모습이었고. 실버 콘테오는 그러니까, 일단 작전상 일복 후퇴를 한 거죠. 심내가 나올 때까지. 네, 결과적으로는 좀시싸돌이니까요네 마력. 일단 그랩도 빠졌고. 어, 이번에는 심상호상 호트를 바꿨네요. 아 이게 지금 어쨌든 뭐또또 같은 선수 살리기 위해서 뭐 끼규어 선수도 이제 위쪽에서 좀 포지션을 어그로 끌어줬는데요. 레전드 때이 한번 빠졌죠. 어, 그래도 마리린이 케어에서 약간은 벌었는데 알리마즈가 지금 빗나갔습니다. 네? 아, 아이 정말 누구 하나 할건 없이 그 역할이 엄청 좋아요. 그쵸, 어, 지금도 이런 포지션을 이제 잡게 됐을 때 사실 서머너의 뭐 아이덴 스킬이 프리딜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미 한번 빠진 상태로 이런 포지션을 잡는단 말이죠. 아, 어스아 그, 그라인드 체인 아래쪽에 순간적으로 위쪽 아래쪽 같이 봐주는 거 보세요, 훈서. 어, 그래서 일단 그... 훈서 선수를 약간 마크하는 듯한 또또같또 선수였고요. 아 근데 용맹이가 그걸 봐요, 또. 바로 계속 커버해 줍니다 이기업까지 하나 더 잡아내고 쉼내도 같이 가시는 어, 풍신초를다 맞았으면 아, 아웃 네, 아웃이었는데 순간이죠야 네. 차이 이번에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쵸 이거 지금 이 정도 킬 스포 면은아 이거 사실상 좀 승부가 그쵸 이거 뜬도가또 선수를 잡으면서 같이 가려는 거거든요 아하하 알리마지빈 공간 달라고요 이제 아데도 빠졌기 때문에 네, 뜬도가또 나한 번에 안 죽어 나한 번에 안 죽어 지금 자신감이었습니다 자이훈동에두 명의 선수도 체력이 아슬아슬하게 데아 이미 많이 벌어져 있었고요 음. 야 이거 보세요 십내 선수 아까보다 더 피해량 많고 하지만 뜻도가 또는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고 이거 요 맹이 선수가 앞서서부터 계속 진짜 전장을 진두지휘하면서 뒤을 넣고 있습니다 워로드가 네, 물리는 경우에는 이제 뭐 넬라도 사용해 주지 못하고 네, 끼교 선수가 이제 뭐 바람에 속삭임면 어느 정도 그냥 완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상대가 잘 노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 윈드 스피링 맞았을 땐뒤에찰줄 알았는데 더 벌어졌어요 1내가 다시 한번 포커싱이 됩니다 무극권 아, 요뱅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1내 몰아내는 그런 각성기 투자구요 네 일단은 그래도 뜻도 같은 선수가 좀 앞선 경기보다는 약간 프리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아, 이게 앞라인이 체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요. 알리마지, 아, 알리마지 때문에 케어까지 해줬는데 폴리나이트 케어에 자신의 부인까지 넣어서 이거 스크를 완전 배제했죠. 심내가 갈고리로 땡기면서 근데 그 땡기는 와중에도 본인 체력이 깎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폴리나이트는 결과적으로 얼굴을 끌면서 이대 일에서 살아나왔는데 끼규어 선수도 죽었단 말이죠. 피어 같은 것도 같이 갑니다. 이러면 심내도 뭐, 진짜 쉽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물어서 대려가야 되겠죠. 아, 각성기를 실버 폭태온이 어떻게 각을 잡기가 쉽지 않게 지금 요 운동이 먼저 주도권을 내주지 않아요? 그쵸. 어, 이제 훈소 선수랑 이 홀리네트까지 공시에버렸어요 그렇죠. 깨 선. 차기 차기 따라가야돼요 급하면 하지만. 안 돼요. 도망이까지. 아, 이건 또 아쉽네요. 야, 그거는 피오스에서 깔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각이 나왔었죠? 그쵸. 자, 그래서 훈소 선수도 지금 체력 없고요. 이거 기회예요, 실버 폭태온? 아, 무빙하면서 피어졌네요, 지금. 뭐이런 홀리나이트가 또케할수 있거든요 불법 어? 들어갔죠? 네 훈석! 와, 와 이걸 막으러 월성각? 용맹이가또 이렇게 지켜줍니다 지금 다음 턴에 보자가 된 건데 이게 역으로 시간을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네. 실벅폭결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러면 리스폰 꼬은 것처럼 어, 쓸수 있거든요? 네. 피해를 좀줄수 있어요 키디어선수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쬐또가 또 보는 척하면서 키디어랑 정면승부하면 근데 여기 다음은요 습니다 여기에 각서기! 썼고요 아, 하나 투자... 어... 한거기 때문에 네네 자, 18일 네이에기이유어 이러면 하나, 하나 데려갔죠? 훈성은 기규어 선수 지금 태민이 얼마 없었거든요? 예예 여기에서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역전도 나올 수 있고요 자오 어, 이거 좋아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 아자 긱톡 운줍셔아아아는데요오 이러면 이 운동이 아, 시간 안에 충분히,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는데요. 자, 끼규어, 끼규어 살아야 돼요. 네. 끼규어가, 끼규어가. 그런데 늦었어요. 아 악마와고블리딩 진짜 블리딩 바글어, 있어. 박으로박으로달리 맞았어요. 달리맞진 근데 이게 심내 선수가 살아야. 심내가 살아야 되는데요. 일단 자, 안쪽으로 피신. 일단은 뭐혼소 선수도 지금 체력 없는 상황이고 각성기 다 빠졌고요, 전부. 네, 어, 이제 훈소. 쪽에서 요맹이. 월성가 자, 1대는 신대, 아래쪽에 체력의 10대가 신대. 아, 결국 갑니다! 자, 이거 훈서 도력 없나요? 훈서! 훈서! 이서사요 일단 데몬 익슬릿 나갔고요 어, 시간이 5초! 그 안을 훈서 버티니까 요맹이도 같이 찾아갔습니다.